자 데이터 스트럭처 자, 여덟 번째 강의입니다 자, 여덟 번째부터는 과연 자료 구조를 어디서 이용하느냐 우리 첫 시간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료 구조는 정렬에서도 검색에서도 그리고 파일 편성에서도 또한 인덱스를 구성할 때도 자료 구조를 이용한다고 라 이야기했었죠 그 중에 첫 번째 오늘은 정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는 정렬을 이해할 수 있고요 정렬의 종류를 알아보고 그 종류별로 각각의 특징들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목차는 정렬의 분류 그리고 내부 정렬 자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정렬은 우리 영어로 소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렬하십시오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세요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세요. Ascending, Descending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정렬은 기억장치 내 자료를 일정한 순서에 의해서 쭉 나열한 것을 정렬이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정렬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세요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세요 일정한 순서가 내림차순이냐 오름차순이냐 이거에 의해서 나열되는 것을 정렬이라고 한다 정렬은 자 일련의 자료들을 필요에 따라서 자료 중에 포함된 몇 가지 항목을 우선 순서대로 지정을 하면 그 순서에 따라서 모든 자료를 배열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때 우선순위 항목을 정렬의 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렬의 기준이 뭐냐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 이름 순서대로 정렬하세요 이름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세요 여러분들의 나이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세요. 나이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바로 정렬의 키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정렬은 각 레코드의 특정한 항목을 키로 정하고 그키 값에 따라서 ascending 오름차순, descending 내림차순으로 파일을 파일의 레코드를 재배치하는 것, 나열시키는 것을 정렬이라고 합니다. 자 정렬 장소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구분, 분류를 합니다 내부 정렬할 거냐 외부 정렬할 거냐 내부 정렬은 주격장치 내에서 이루어지는 정렬이에요 주격장치가 뭐예요? 바로 여러분들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는 자, 내부 메모리 자, 램을 얘기하는 거죠 램 그렇죠 주격장치입니다 자, 파일의 크기라든지 처리해야 할양 자료의 양이 적을 경우 자료 이동 속도가 빠른 주격장치 내 로드에서 재배열을 완료시키는 것을 내부 정렬이라고 이야기하죠. 반면에 익스터널 소트는 외부 정렬은 주격장치가 아니라 우리 외부 기억장치, 보조 기억장치에서 이루어지는 외부 정렬을 뜻합니다. 정렬하는 파일의 크기가 주격장치 크기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때 자 우리 메모리는 일반 메모리는 저장 공간이 굉장히 작잖아요 자 여러분들 컴퓨터의 메모리가 얼마입니까? 뭐 8GB입니다 16GB입니다 라고 보통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보조격장치 외장 하드는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하면 2TB, 4TB 이얘기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주격장치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파일 크기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주로 보조 기억 장치에 저장을 하죠. 보조 기억 장치 내에서 정렬하는 것을 외부 정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정렬 장소에 따라서 내부와 외부로 구분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처리 순서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어센딩, 디센딩이 여기에 포함되죠. 어센딩은 네, 오름차순 정렬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전들 있죠. 다 사전들이 오름차순 형태로 정렬되어 있잖아요 사전식 정렬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정된 정렬키를 작은 것부터 큰것 순서대로 정렬하는 것을 오름차순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내림차순은 지정된 정렬의 키를 큰 것에서부터 작은 순서로 정렬하는 것을 내림차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정렬의 분류입니다 자 내부정렬과 외부정렬, 앞에서 말씀드렸죠? 내부정렬은 주격장치에서 정렬하는 거 그래서 메모리를 이용하고요. 외부정렬은 보조기억장치를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정렬. 자 내부정렬, 자 메모리에서 정렬시키는 기법인 자, 선택법, 삽입법, 교환법, 그리고 병합법, 분배법 등이 있고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각의 정렬 기법들이 또 다시 나옵니다. 히프 소트, 히프 정렬, 자, 인서션 소트, 삽입 정렬, 쉘 정렬, 버블 정렬, 퀵 정렬, 자, 선택 정렬, 투웨이 합병 정렬 등등이 각각 선, 각각 그 내부 정렬 기법에 따라서 구현 방법이 있고요. 외부 정렬에서는 밸런스 병합 정렬, 캐스케이드 병합 폴리파즈 병합, 오실레이팅 병합 등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내부 정렬의 삽입 정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서션 소트 자, 삽입 정렬의 키입니다 두 번째 값을 자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두 번째 값을 무조건 키 값으로 지정을 해서 원하는 키를 기준으로 정렬시키는 방식 이것이 삽입정렬이다. 두 번째 값을 키로 정한다. 삽입정렬은 가장 간단한 정렬 방식이면서 이미 순수화된 파일에 새로운 하나의 레코드를 순수에 맞게 삽입시켜서 정렬시키는 방식입니다. 자, 키가 뭐라고요? 두 번째 값을 무조건 키로 잡는다. 자, 두 번째 키와 첫 번째 키를 먼저 비교를 합니다. 비교해서 비교해서 작으면 왼쪽으로 정렬되고 그 값보다 키보다 크면 오른쪽으로 배치되는 것. 자, 그것을 우리는 일회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어서 세 번째 키와 첫 번째 키를 비교하고 두 번째 키와 비교해서 큰 값은 오른쪽 작은 값은 왼쪽. 그것이 2회전. 자, 그런 방식대로 쭉 정렬하는 방식을 우리는 삽입 정렬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값을 무조건 키 값으로 정한다. 자, 예제를 한번 볼까요? 자, 초기에 자, 8 5 6 2 4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세요. 오름차순으로 정렬할 건데요. 정렬할 건데요. 삽입 정렬 방식으로 정렬하세요. 삽입 정렬 뭐라고요? 인서션 소트. 기준이 뭐라고요? 두 번째 값을 무조건 키 값으로 정한다. 자, 그러면 8 5 6 2 4 입장에서 보면 자, 8 5, 6 사이에서 두 번째 값이 뭐예요? 5잖아, 5.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값과 두 번째 값을 서로 비교합니다. 비교해서 비교한, 비교해서 작은 값이 왼쪽, 큰 값이 오른쪽으로 배치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5 8만 순서가 바뀌고 한번 끝났습니다. 여기가 1회전 끝이에요. 자, 그럼 5 8은 정렬이 됐기 때문에 5 8 다음에 키가 네, 키값이 되는 거지. 다음에 키는 뭐예요? 6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5와 6을 한번 비교하고요. 8과 6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작은 값은 왼쪽 큰 값은 오른쪽에 정렬되는 거. 그렇게 해서 정렬되면 5, 6, 8이 되겠네요. 여기서 2회전 끝났다. 자 그럼 세 번째 자리수가까지 끝났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자리수가킥값이 되는 거야. 자, 네 번째 자리수가 얼마예요? 2가 돼 있죠? 자 2, 2라는 값이 앞에 5하고도 비교하고 6하고도 비교하고 8하고도 비교해서 가장 작으면 맨 왼쪽 그 위치에 정렬되는 게 3회전이지 그랬더니 2, 5, 6, 8, 4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3회전 끝그 다음에 맨 마지막을 키로 잡아서 각각 자릿수를 비교한다 비교해서 작으면 왼쪽, 크면 오른쪽 그래서 2, 4, 5, 6, 8이라고 하는 자, 전체 값을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한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삽입정렬입니다. 자, 그래서 85624는 4회전만의 정렬이 끝난 거죠. 아, 두 번째 값을 무조건 키값으로 정해서 앞에 것과 서로 비교를 하면서 자리의 위치를 바꾸면 되는구나. 그것이 인서션 소트라고 이야기 합니다. 자, 이 방식대로, 자,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료가 아래와 같이 있을 때 삽입 정렬 방법을 적용해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했을 때 패스1의 수행 결과는? 1회전의 결과는? 자, 20, 19, 14, 16, 18의 기본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처음에 시작할 게 뭐예요? 두 번째 자릿수를 키로 잡는다 두 번째 자릿수가 뭐예요? 19잖아 자, 이 19를 앞에 있는 자리와 서로 비교를 한다. 비교해서 작으면 왼쪽, 크면 오른쪽. 자, 19 20이 바뀌었죠. 그렇죠? 자, 일회전이니까 일회전이니까 두 번째 자리수에 있는 키값을 가지고 앞에 것만 비교하면 그게 일회전 끝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정답은 1번이네요. 그렇죠? 자, 이해됐습니까? 자, 그다음 쉘 정렬입니다. 쉘 정렬은 매개변수를 설정한 다음에 데이터를 모아 매개변수 간격만큼 서버 파일을 만든 다음에 그 매개변수의 간격을 감소시키면서 정렬하는 방식 즉이쉘 정렬은 삽입 정렬을 확장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초기 상태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매개변수 정하는 거예요 521. 그래서 간격이 다섯 개일 때 삽입. 간격이 다섯 개라는 얘기는 지금 열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데요. 자, 이거를 음, 1자0개 데이터를 다섯 개로 이렇게 짜고 짜게 하는 거예요. 분리해서 분리해서 서로 비교한 다음에 작은 거, 큰거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그렇죠. 이것이 또 간격이 일 때는. 간격 1일 때는 10개니까 5개씩 분리해서 서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작은 거큰거 거 순서 바꿔야 되겠죠 간격이 1일 때는 아, 간격이 5일 때 일부 정렬이 됐고 간격이 2일 때또 거기서 정렬이 됐잖아 그것을 간격 1로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비교해서 정렬시키는 방식이 바로 셸 정렬입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쉘 정렬은 인서션 소트, 삽입 정렬을 조금 더 개선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내부 정렬의 선택 정렬입니다 셀렉션 소트 자, 셀렉션 소트의 자, 선택 정렬의 키값은 뭘까요? 자, 이거 기억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칼로, 어, 손가락 사이 찢겨 같은 원리 자, 여러분들 어렸을 때 이거 해보셨나요? 자, 손가락 위에 연필로 왔다 갔다 기억나시나요? 어, 다 어렸을 때 해봤던 자, 놀이입니다 자첫 번째 키가 있으면 자얘 거랑 비교하고 그 다음 거 비교하고 비교하고 비교하고 모두 다 비교하면 이것이 바로 이례전이 끝나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순서를 바꾸는 거죠 자 그래서 선택 정렬은 N개의 레코드 중에서 최소값을 찾아서 첫 번째 레코드 위치해 놓고 나머지 값 중에서 다시 최소값을 찾아서 두 번째 레코드 위치에, 세 번째 레코드 위치에, 네 번째 위치에 반복해서 정렬하는 방식을 선택 정렬이라고 한다 즉 작은 키값을 찾아서 선택된 위치, 위치에다 자료와 교환하여 정렬하는 방식을 선택 정렬이라고 한다 자, 이런 예제가 있습니다 초기 상태 8 5 6이4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맨 앞에 있는 걸 가지고 5랑 한번 비교하고요. 6이랑 비교하고 2랑 비교하고 4랑 비교하고 각각 비교하는 거예요. 각각 비교해서 위치를 바꿔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거 8과 5를 비교해야 되잖아. 8과 5를 비교했더니 5가 더 작아요. 그래서 5가 왼쪽으로 왔습니다. 그렇죠? 이두 개를 비교했으니까 다시 맨 앞에 있는 것은 그 다음 세 번째는 6이랑 비교해야지. 어 이거는 맞는 것 같아. 자, 5와 네 번째 2를 비교합니다. 2가 더 작잖아. 그럼 2가 맨 앞으로 오고 5가 그 자리로 대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맨 앞에 뭐가 있어요? 2가 있잖아요. 2. 라는 값이 또맨 뒤는 4와 비교합니다. 비교해서 작으면 그대로 있고 크면 자리가 이동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전체 다 비교한 것을 우리는 페이스 1 1회전 끝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2회전 볼까요? 자, 맨 앞에 값은 정렬이 됐기 때문에 자, 두 번째 값을 나머지와 비교합니다. 6과 8 비교하고요. 자, 6과 8 비교, 6과 5를 비교하고요. 자, 5가 더 작네요. 5가 앞으로 와야지. 그리고 5와 4를 비교합니다. 어, 4가 더 작네요. 4가 앞으로고 5가 맨 뒤로 갑니다. 그래서 2 4 8 6 5가 2회전 끝났다고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회전입니다. 자, 두번첫 번째와 두 번째 자리수는 정렬이 됐어요. 정렬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자리에서부터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서로 비교를 해야 되죠? 비교해서 자리를 바꿔 줍니다. 여기서 세 번째 회전 끝 마지막 네 번째와 다섯 번째를 비교해서 작은 값은 왼쪽 큰 값은 오른쪽 아네 번째 회전만에 8 5 6이4가 정렬이 되는구나 하나 하나 하나 비교해서 위치를 바꿔나가면서 정렬시키는 방식이 선택정렬이다 자 선택정렬의 예제입니다 자 자료가 아래와 같이 주어졌을 때 선택정렬을 이용해서 오름차 순으로 정렬할 경우에, 패스2, 아, 2회전, 한 정렬의 값이 오른 것은 뭐냐? 자, 하나씩 비교한다고 라 했죠? 맨 처음에, 자, 9부터 비교합니다. 자, 9가 키 값이 되고요. 4와 비교하고 5와 비교하고 11과 8을 비교합니다. 자, 그러면 9와 4를 비교하게 되면, 맨 앞에 뭐가 와요? 4가 오죠? 그다음 9가 됩니다. 자, 그럼 4와 5를 구분하고요. 4와 12를 구분하고 4와 8을 구분합니다. 자, 1회전의 결과는 4 9 5 11 8이 되겠네. 그렇죠? 4 9 5 4 9 5 11 8. 자, 그게 1회전이 끝이고요. 자, 2회전은 맨 앞에 4는 결정이 됐으니까 두 번째 있는 9를 비교하겠죠? 9와 5를 비교합니다. 5가 작네요. 왼쪽으로 이동이 되겠죠? 그럼 5와 11을 비교합니다. 5와 8을 비교합니다. 5는 나머지 값보다 작기 때문에 2회전의 결과는 앞에 4와 5가 있어야 되는 거야. 4, 5. 그쵸? 그렇죠? 자, 4, 5 있는 게 뭐예요? 자, 여기. 자, 1회전의 결과. 2회전의 결과. 4, 5, 9, 11, 8. 그렇죠 3회전의 결과. 사회전은 세 번째 자릿수까지 결정이 되는 거고 사회전은 모든 자료가 정렬이 되면 끝나는 그러한 예제가 선택정렬 예제였습니다. 자 다음은 버블 정렬하겠습니다. 버블 버블이 뜻이 무슨 뜻이에요? 거품이잖아 거품. 근데 거품이 혼자 있으면 거품이 만들어지나요? 네, 옆에 있는 것과 서로 비벼야지만. 인접한 것과 서로 비교해서 가장 큰 값을 먼저 구하는 게 버블 정렬이에요 자 앞에서 봤었던 삽입 정렬, 선택 정렬, 쉘 정렬 이런 것들은 작은 값 먼저 쭉 계산하는 게 공통이었다면 버블 정렬은 큰값 먼저 정렬을 시킵니다 자 그래서 버블 정렬은 주어진 파일에서 주어진 파일에서 인접한 두 개의 레코드 키 값을 비교하여 그 크기에 따라서 레코드 위치를 서로 교환하는 정렬 방식이다. 자 그림을 보면서 한번 이해해 볼까요? 자 초기 상태 8, 5, 6, 2, 4가 있습니다. 자 8과 5를 비교합니다. 아, 비, 아, 서로 비교해야지 거품이 발생하죠. 그래서 작은가 왼쪽, 큰가 오른쪽. 자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짜리 비교합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비교합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비교합니다 그것까지 모든 과정이 끝나면 1회전 끝자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가장 큰 값이 맨 오른쪽으로 정렬되겠지 8이 나오잖아 자 2회전 하게 되면 두개두개두개 두 개, 두개 서로 비교하면서 두 번째 큰 값이 맨 오른쪽으로 정렬됩니다 세 번째 큰 값이 맨세 번째 정렬됩니다 그리고 회전이 모두 다 끝나면 큰것 위주로 쭉 정렬되는 것이 버블 정렬이라는 거죠 버블 정렬 인접해 있는 것끼리 서로 비교해서 큰 값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큰 값부터 정렬시키는 방식이 버블 정렬이다 자, 버블 정렬의 예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버블 정렬을 이용해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할 경우 2회전한 결과는 어떻게 될까 자, 9, 6, 7, 3, 5가 있습니다 자, 기억하세요 버블 정렬은 큰 값부터 정렬을 한다 1회전이 끝나면 가장 큰 값이 오른쪽에 정렬되고요 2회전을 하게 되면 다섯 개 숫자 중에 두 번째 큰 값이 오른쪽에 정렬되는 게 2회전의 결과예요 자, 그러면 9, 6, 7, 3, 5에서 가장 큰 값이 얼마예요? 9죠 9가 맨 뒤에 있는 것이 1회전 끝두 번째 큰 값이 7이죠 7이 가장 오른쪽 두 번째 자리 수에 정렬되는 것이 2회전 끝. 그래서 이렇게 2회전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9와 7두 개가 일단 정렬이 됐잖아요. 큰 값부터. 세 번째는 6, 네 번째는 5, 그리고 나머지 값. 자 이해되셨죠? 버블 정렬은 큰 값부터 정렬이 된다. 1회전, 2회전, 3회전, 4회전의 결과는 큰값 오른쪽 하나, 두 개, 세 개. 그렇게 정렬되는 기법이 sort, 버블 정렬이다 자, 다음에 two-way 합병정렬, 정렬, 합병 two-way merge sort 자, 이것은 이미 정렬되어 있는 두개 파일을 한개 파일로 합병해서 정렬하는 방식입니다 두 개의 키들을 한 쌍으로 해서 각 쌍에 대해서 순서를 정하는 것 순서대로 정렬된 각 쌍의 키들을 merge 합병해서 하나의 정렬된 서브 트리로 만든다. 그래서 위의 과정에서 정렬된 서브 리스트들을 하나의 정렬된 파일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하면서 정렬하는 이 기법이 2way 머지 소트다. 자, 71, 2, 38, 5, 7, 61, 1 1 26, 53, 42라는 값이 있는데 이것을 2way 합병 정렬로 정렬해라. 자, 그러면 두 개씩 묶는 거예요. 자 7과 2를 묶고 38과 5를 묶고 7과 6 1를 묶고 11과 26을 묶어서 그 묶은 것끼리 서로 비교해서 자, 자리를 바꾸는 겁니다 자 그림상에 자두 개씩 묶었죠 그래서 자, 각각의 비교해서 자리를 바꿔줍니다 자 그럼 다섯 개 값이 나오죠 자 이거를 또 다시 두 개씩 묶어요 크게 두 묶음씩 묶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그대로 두고요 그래서 이것을 또 서로 비교해서 자, 자리 위치를 하게 됩니다. 3회전또 크게 묶습니다. 점점 이 묶음이 커지다 보면 자 묶어지면서 우리가 정렬을 돼가기 때문에 나중에 한꺼번에 묶어도 정렬된 거 그대로 이어지잖아. 그렇죠? 그것이 바로 two way merge sort라고 한다고요. 합병 정렬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합병 정렬의 예입니다. 자 입력 데이터가 71, 2, 38, 5, 7, 61, 11, 26, 53, 42가 있을 때 투웨이 머지 소트를 하게 되면 2회 전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2회 전환 결과 자 먼저 두 개씩 묶어야죠 자 71과 2를 하나 묶습니다 38과 5를 묶습니다 7과 6 1 묶고요 11과 26, 53과 41을 묶어서 서로 크고 작음을 비교해서 자리 이동을 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자 거기까지가 2회전 결과고요 2회전은 71, 2자 여기서 묶었고 여기서 묶었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크게 묶는다고 했잖아 71, 2 38, 5로 묶고요 7 61, 11, 26 하나 묶고요 자 그러면 앞에 네 자리를 비교하죠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돼요? 2, 5, 38, 71이 되겠네 자, 그 다음 4개를 묶어서 자리 배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7, 11, 26, 61이 되겠네 자, 그것이 뭐예요? 이렇게 되잖아 2, 5, 38, 71, 7, 11, 26, 61 여기까지가 2회전이라고 다시 크게 묶죠 크게 묶어서 42, 53을 제외한 나머지 묶어서 다시 한번 배치시키는 게 3회전 그리고 사회전 하게 되면 모두 다 정렬되는 결과값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번 강의는 자 우리 B 아, 자료구조를 이용하는 첫 번째 정렬에 대해서 알아본 겁니다. 자, 정렬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일정한 키값에 의해서 내림차순이든 오름차순이든 정렬을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정렬은 내부에서 정렬을 할 거냐 외부에서 정렬을 할 거냐 자, 메인 메모리 주기억 장치에서 정렬하게 되면 내부 정렬 보조기억 장치에서 정렬하게 되면 외부 정렬 그래서 내부 정렬에 우리가 몇 가지를 가지고 연습을 해본 겁니다 삽입 정렬 뭐였어요? 두 번째 키값을 가지고 서로 비교한다 선택 정렬 이거 기억하시죠? 연필 찍듯이 모든 데이터를 비교하면서 정렬하는 방식 자, 쉘 정렬, 삽입 정렬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확장한 개념 마지막으로 버블 정렬, 거품 내 것과 그 옆에 있는 것을 서로 비교하면서 자리 이동 바꾸는 거. 하나 더 있네요 투 웨이 머지 소트 두 개씩 묶어서 두개 묶고 또 크게 묶고 더 크게 묶어서 정렬하는 방식을 two-way 트 g e sort라고 했습니다. 자, 정렬은 우리 모든 업무에서 많이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